이제 오늘도 재미있는 룻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나는 그 룻기를 이번 한가족 특강 앞두고 예전에 읽은 거 말고 룻기를 나는 이번에 읽었다. 손안 드신 분은 안 읽은 거예요. 어, 예전에 읽고 지금은 안 읽은 거죠. 오케이. 이제 부탁드리기는 오늘의 강의를 듣고. 예, 룻기를 꼭 다시 한번 예, 그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가족 특강을 하는 이유는 그 창세기가 이렇게 나무를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체 숲을 한번 보여주는 걸 너무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숲을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성경을 이렇게 예, 그, 그 하나의 관점으로 별이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눈을 이렇게 보고 그 고른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는 맛을 그리고 성경의 깊이를 이렇게 음미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한 가족 특강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 성경을 읽고 싶다. 아, 성경이 그런 관점이라면 야 놀랍다. 그렇게 읽고 싶다라는 게제 목표예요. 먼저 아, 이게 어, 이거 갖다 놓으셨구나. 음. 아, 룻기의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어, 주제. 룻기 주제는 뭘까요? 주제. 뭐라? 아이고 주제가 주제 뭐 같아요. 룻기의 주제. 네. 오케이. 읽어보시면서 어땠어요? 롯기 주제를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어떤 주제가 있지? <웃음> 어땠어요? 뭐, 주제가 뭐 같아요? 일단은 그 잘못 찾으면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제일 많이 다 나오는 단어를 한번 <웃음> 아이 책에서는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 그래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구속이라는 단어가요 23번 나오더라고요. 한번 집에 가서 아 이렇게 성경에서 요책에서는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될까 예. 그 룻기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요절 룻기의 요절 가장 우리가 어딜 봐도 전체 가운데 아, 가장 중심되는 성경 구절 룻기 4장 몇 절? 룻기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4장 14절 자 찾으셨어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엄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음. 여기 보시면 음, 기엄무를 자라는 말이 나오죠. 기엄무를 자. 이게 기엄무를 자라는 이게 그... 구약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음,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업무를자라는 이그 이것이 히브리 단어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고메리 아니라 고엘이에 고엘. 고멜은 어디에서 나와요? 네, 호사에서 나오죠. 그그 고엘. 다 같이 고엘. 고엘 뜻은 속량자 또는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무를자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구원자, 구속자, 속량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룻기 y 장그 14절에서 어, 그 나오미에게 그, 그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뭐라고하냐면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그러면서그이 아이의 이름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오벳이의 오벳 나오는 이 오벳을 통해서 기업 물음을 게하름이뭐이고엘이 구속한다, 속량한다, 속량하는 사람 뭐 그런 의미인데 뭘 도대체 구속하고 뭘 속량하냐 언약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할때 하나님이 언약할 때딱두 가지를 언약하세요 뭐와 뭐죠? 다음에는 여기다 선물을 좀 갖다 놓고 맞히는 사람에다가 하나씩 주고 <웃음> 뭐, 뭐와 뭐예요?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고 또 무엇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두 가지를 계속 약속하시죠 뭣과 뭣 예예예 예, 맞아요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자손이에요 맞아요 누가 맞췄어요 금방? 경일이가 맞췄어요? 아 장로님은 예외 그러니까 장로가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엘 기업무른다라는 말은 기업을 이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가문을 이어준다 그러니까 그, 그래서 고엘, 기업물을 짜라는 말은 뭐냐면 어, 가문을 이으려면 그 아들이 있고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땅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자기의 땅으로 소유하지를 화 못하고 끊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이어주도록 하는 그 존재가 뭐냐면 자손이에요. 자손이 없으면 과부가, 과부가 그 자기가 죽고 나면 그 땅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이 있어야만 그 가문이 이어지고 가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다 죽는 게 아니라 가문이 이어지고 어, 그리고 어, 이 기업이 연결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 기업을 물은다 도대체 무슨 기업을 물으냐 할 때는 아 땅과 자손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이, 여, 연결시켜 주려면 자손의 문제죠 자손이 있으면 땅은 자연히 연결이 되니까 기업이 물러지니까 그래서 고엘은 이런 의미예요 이 고엘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자격, 자격 조건이 세 개가 있어요 고엘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엘은 자격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웃음> 돈이 있어요, <웃음> 뭐니뭐니 해도 돈이 있어요 <웃음> 맞아요 아, 그 고엘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은 음, 이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연결시켜줄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혈통이어야 돼요 같은 혈통이 아니면 기업을 물어준다고 해도 해당이 안 돼요 일단 뭐라고요? 가까운 친족 할 수만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1순위예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기업 물을 자가 자원해야 돼요. 내가 이 기업을 내가 연결해 주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결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문과 함께 결혼해서 그래서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나와지는 아들한테 현재 그 가문에 있는 땅을 그대로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그대로 보존해주고 존속시켜주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한테 그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선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그집 재산이 자기 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어찌 보면 감수하고 다 공양을 해줘야 돼요 그, 그 자녀가 클 때까지 모든 거 그다음에 과부도 돌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자원해야 돼요 첫째는 뭐였죠?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원해야 된다. 세 번째,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 번째는 유력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 능력도 안 되는데 그 내가 기억 물러 줄게 그럴 수 없잖아요. 이세 가지가 고엘의 자격 조건이에요. 그이 자격 조건에 가장 근접했던 일순이 1순위, 일순이자가 어, 누구였냐면 <웃음> 여러분 성경에 이름 없는 자가 있어요. 이 가장 복된 구속자가 될수 있는 자가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재밌게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했어요. 룻기 사장 가 보세요. 룻기 사장. 일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찾으셨어요? 같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브게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이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 없습니다. 여기는요. 작은 곳이에요. 그리고 같은 친족이잖아요. 보아스나 지금 이 아브게요라는 사람하고 가까운 혈통이에요. 그런데 아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모르는 구속자인데 이것을 자신의 어떤 그 이익과 손해나는 것을 싫어해서 거부하는 존재를 성경은 이름을 써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름 없는 자. 틀림없이 이 이름 없는 자는 생명책에도 없어요. 뭐 아무개인데 성경 생명책에 아무개라고 놓을 순 없죠. 그러면 나도 아무개요, 나도 아무개요. 그다 생명책에 자기 이름 있다고 주장하면 어떡할 거야? 이 아무개요는 생명책에 없습니다. 6절 저기 그 육절에도 보세요. 어그기업물자가 이게 아무개예요, 아무개예요. 이제 오늘 오늘부터 이제 그 정말 그저 손해보고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성도인치 하는 사람은 아무개요, 그럴 거예요. <웃음> 아무개요. <웃음> 그 기업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아이 진짜 이이 치사하잖아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네가 물을 것을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요. 보아스 네가 해라 이거죠. 나는 모르지 못해. 왜 이유가 뭐예요? 이 아무개가 기업을 모르지 않는 가장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일순이자였거든요. 왜안 하는 거예요? 손해 보기 싫어서 어. 어, 일단은 정말 이, 이,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하는 게 뭐냐면요. 처음엔 좋다고 해요. 어, 왜그 리브가 아니 저기 <웃음> 루점조 루 그리고 저기 그리고 뭐또 어, 다시 뭐 결혼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로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나온 그이 그 엘리멜레의 이 나오미 이 여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지금 땅이 좀 있거든요 이 땅을 결혼하게 되면 보호하고 있다가 낳은 자녀한테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클 때까지 봉양하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소, 손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 싫어 보아스 디가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에 결국은 이 아무개가 하지 않고 이 고엘, 고엘의 기업을 누가 물으죠? 보아스가 물어요. 보아스가 연결합니다. 보아스라는 뜻은 어, 강력한 자, 힘 있는 자, 그리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 놀라운 것은 이... 보아스만이 아니라 보세요. 16절에 보면 룻기 4장 16절에 보면 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기업무를 자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아스였죠. 그리고 기업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었다면서 하였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가 누구죠? 오벳이에요. 그러니까 오벳은 뜻이 뭐냐면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아 보아스도 오벳도 기업무를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고 있구나. 그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제 룻기가 룻기가 이 고해를 주제로 구속을 주제로 해서 하는 건데요. 아이고, 아이고, 그 휴지가 오히려 저잘 지워질 것 같은데요? 이게 이게 휴지가, 예, 이게 이게 고장났어요. 그 룻기가 음, 어떤 책 같아요? 여러분 룻기를 이렇게 읽어 보시면서 룻기는 어떤 책이지? 여러분 한마디로 룻기 보면서 딱아 룻기는 이런 책이다. 혹시 느낌이 오신 게 있나요? 룻기가 어떤 책 같아요? 네, 사랑의 책. 여러분 그 룻기가요, 음, 굉장히 그 며느리들이 싫어한다는 거 아세요? 거기 보면 이게 시, 시어머니들이 꼭 그러잖아요 야 룻기 봐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이렇게 효심이 있는데 넌 뭐냐 그래서 며느리들이 룻기를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룻기는 그래서 효심의 책인가요? 여러분 룻기는요 회복의 책이에요 회복의 책 무슨 책이라고요? 룻기가 이렇게 그 회복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무슨 회복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구속이죠. 이게 구속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 보세요. 룻기 1장 1절 보세요. 이게 왜 회복의 책인지.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달에 우리가 사사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사사기와 사무엘 그 왕정시대 사이에 룻기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사사기나 룻기는 한 권으로 보아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가 복임사건에도 보았지만 40년 주기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 뭐였어요 음, 죄짓고 매맞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부르짖어서 구원받고 이게 반복되는 일곱 번의 사이클을 계속 일곱 번이라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버리지 않는지 그리고 이들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러니까 진짜 회복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고쳐지는 듯 싶지만 또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좀 뭔가 바뀐 것 같지만 하나도 본질은 고고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예. 그런 그 정말 그 고쳐지지 않고 완전히 나아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 안에서 진정한 회복 진짜 벌어진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사장을 가보세요.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루키 4장 15절로 17절 함께요. 이는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여기 15절에 보면요, 어, 이 아이,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의 뭐 이렇게 봉양자라 그러면서,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라 그러죠. 어 아, 그 결국은 이 사사의 그 시대 가운데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이들의 문제 속에 여기 한그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한 가문 이미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한 가문을 들어서 진짜 조그만 그 보여지도 않는 미미한 한 곳에서 그것도 어그모압 이방 여인을 통하여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한 가정의 진정한 그 회복의 모습 진짜 회개하고 믿는 모습 그것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사실은 사사기 안에서 룻기로 그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요 1, 2, 3, 4장으로 돼 있어요 룻기 몇 장이에요? 4장이에요 그래서 룻기 1장은 룻기 1장은 이 회복을 회복의 책으로서 룻기 일장에서 다뤄지는 것은 뭐냐면요 안식에서 떠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에서 떠나요 룻기 일장이 이, 이 내용입니다 이장은 그럼 뭘까요 아니, 회복이니까요 안식으로 돌아오는 게 이장 내용이에요. 3장은요. 이쯤 되면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안식을 예, 안식을 찾아요. 3장이 4장은 이 찾은 안식에서 거하는 안식에서 거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됐죠? 그러 그러니까 룻기는 이 얘기예요. 주제는 예, 고엘 그리고 고해를 통하여서 어, 내용은 회복. 그래서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그림이 안식을 떠난 것을 회복, 안식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리고 안식을 찾는 것으로 회복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안식에 정말 거하는 진정한 회복자의 삶을 사는 모습. 이게 룻기입니다. 다 했어요. 끝. <웃음> 아쉬워하죠. 근데 오늘은 제가 2장까지 밖에 못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부터 이제 <웃음> 예, 그 다룰게요. 자, 어, 어떻게? 이 회복을 이루느냐 어떻게 안식에서 떠난 것을 안식으로 돌아오게 하고 안식을 찾게 하고 안식에 거하게 하느냐 어떻게요?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엘 고엘 기업 물음을 통해서 구속자를 통해서 결국은 이 말은 신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신약에서 많이 말하는 서신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설명이에요 아 회복은 우리의 정말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거구나 기억을 꼭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이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예, 1장은 이 안식에서 떠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안식에서 떠난다는 라 표현은요 무슨 설명이냐면 언약 바깥으로 나간다는 설명이에요 언약을 떠난다 언약 바깥으로 나간다 그래서 일장에서 다루어지는 가장 일장에서 음 반복되어 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유다와 베들헴이에요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루기 1장을 보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그 누가 누가 빨리 찾나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유다하고 베들헴이 있는 단어 몇절몇 몇 절에 있는지 한 빨리 말해 보세요 일단 1절에 있네요 그죠 1절에 유다 베들레헴 또어이 절에도 있네요 2 절에 말론이라는 말은 병들다라는 뜻이고요 기륜이라는 뜻은 무력하다 쇠약하다 뜻이고 엘리멜렉은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어 이름이 멋지죠 엘리멜렉 멋져요 그, 그 이름값을 못하죠 자또 어디에 있죠 쭉쭉쭉쭉 어디에 나올까요? 어 어디에 있어요? 또 없나요? 아 십구절 19절. 오케이 1 9절에 있네요. 음또 어디 있어요? 또이2절에 있죠. 네그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 유다와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가 어, 왜 이렇게 강조하여 또 나오지 예, 왜 나타날까 자 미가서 오장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오장 미가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미가서 요, 그 요나 다음이니까요 미가 미가는요 요나 앞, 앞에 있어요. <웃음> 미가를 못 찾으면 요나를 찾고 자 요나서 아, 요나. <웃음> 여러분 참 깨라고 <웃음> 미가서 어, 5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요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는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근고의 그 상고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어, 미가서를 통하여서 그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신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베드, 베드라는 그그 그 집이란 말이고 레헴 떡이라는 말이에요. 합하면 떡집이죠. 이 작은 골,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신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육신으로 탄생하는데 그 장소가. 언약의 장소로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룻기에서 계속 유다 베들레헴을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곳이 그렇게 언약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장소이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2장 가봅니다. 누가복음 2장 자 우리 4절로 7절 우리 여성들만 자. 사절로 7절 여성들 함께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족속이므로 갈리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권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이 베들 미가서의 예언대로 바로 그 요셉 다윗의 집 족속으로 지금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어, 탄생하시죠. 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있는 곳이 유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룻기에 가 보면 어, 룻기 에, 그 1장, 이, 이 언약에서 떠나는 장면이에요 이 언약에서 떠나는 장면을 지금 룻기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룻기 1장 19절 보세요 우리 19절로 21점 우리 남성들 시작 이에 예, 예,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가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나를 나오미라 부른하니라 어 여러분, 지금 그 베들렘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들이 베들렘에서 떠난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들이 베들렘을 떠난 모습, 왜 떠났냐? 왜 떠났냐? 떠난 이유가 뭐냐? 그 일절에 보면, 일절에 보면 떠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그 땅에 예,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것이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렘 땅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모습으로 1절은 소개를 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언약을 떠난 이유를 분명하게 19절로 21절에 걸쳐서 다시 설명을 해요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흉년 때문에 사실 떠나 흉년은 그냥 겉핑계 흉년이라는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흉년은 그거는 그 하나의 팩트고 흉년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건 핑계이고 21절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흉년이 베들레헴에 가나안 때 땅의 흉년이 찾아 들어왔는데 이 풍족함을 사실은 지키고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게 없어서 쉽게 말하면 힘들어서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가은저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빨리 저 저기 모압으로 가서 먹고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어 사실은 이 엘리멜렉이 여기다 땅도 남겨놓고 갑니다. 어, 베들레헴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재산이 있고 그 자기 재산을 손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흉년이 찾아오니까 일가 친척도 그렇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조금씩 손 내밀고 어, 야 이거 더 이렇게 있다간 다다 뜯기 먹겠다. 그러니까 우리 재산 잘 정리해서 풍족하게 나간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손해 보기 싫은 것이고, 어, 그러니까 아까 그 암우개가 했던 모습기잖아요. 손해 보기 싫은 그런 모습. 그래서 어, 더 채우고 싶으려고, 더 이상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내 것을 더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태평양을 건너듯이 아 귀찮다. 우리 가족이나도 좀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웃음> 그래가지고서 더 채우려고, 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나간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 언약 바깥으로 나가는 이유예요 힘들어서 먹고 살게 없어서 그래서 모합으로 간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걸 꼬꼬집어서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이 언약의 백성의 특징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거 아닙니다 나의 수고와 열심으로 내가 모은 거고 장만한 거지 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갑자기 베들렘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자기 거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한 거예요? 물질 지키려고 언약을 버린 거예요.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 바깥으로 나간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 룻기 1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렘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로운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었더라 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 이 단어 중에 이 언약을 떠난 자의 그런 모습을 비춰주면서 그참그 그 언약 떠난 자의 그 어떤 그 타락하는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여기 보면 음 사절에 보면 에, 그들이 모압 땅에 거주한 지몇 년쯤 됐다고 그래요? 10년. 예, 10년쯤 됐다 그래요? 예, 십 년쯤 됐다 그래요, 십 년. 여러분 이십 년쯤 됐다라는 표현이 에, 창세기 아브라함이 언약 가운데 살다가 그 언약을 떠난 모습이 등장할 때십 년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져요. 기억 못하죠? 우리 창세기 강의 오래했어도 창세기 16장 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에 자손을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자산을 약속했는데, 그런데 이 이것에 대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 그런 떠난 언약을 떠나는 것으로 표현할 때1 0년이란 단어가 같이 쓰여져요 여기 보세요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가를줘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몇 년이라고요 10년 네. 여러분 음, 엘리멜렉이라는 이 뜻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 엘, 하나님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멜렉 멜렉이라는 게 왕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벌써 신자잖아요 그 유다 베들레헴 거기에서 있었고 유다 족속이고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신자처럼 보이나 불신자처럼 사는 자죠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손해와 자기의 그것을 지키려고 언약을 버리고 떠난 그래서 10년이라는 그이 모습은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축자 영감을 얘기할 때아 여기에도 분명히 어떤 의미를 두고 있구나 그래서 10년쯤 10년이라는 것은 언약 바깥에서 그들이 에, 그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그 이런 거죠. 음, 언약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진 않을 거예요. 나는 언약 백성이다. 엘리멜렉이니까. 어, 그런데, 그런데 언약 백성인 것은 지키고 살고 싶지만 실제로 언약 백성처럼 어, 사는 건 아니죠. 신자라고는 말하는데 삶은 불신자다운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그 10년 되었을 때 언약 바깥으로 나가 있을 때엘리멜렉 죽고요 말련과 기련도 어, 다 죽습니다 굉장히 참왜 이렇게 그 아름다운 이야기와 같은데 출발을 왜 이렇게 할까 어, 왜 이런 출발이 있어졌을까 어. 언약 백성의 삶에 뭐가 고장난 건가 뭐가 문제였을까 왜 떠났을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떠나는 모습 속에 10년이 찾아들고 본인도 죽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는 이런 그 안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음, 여기 나오미가 말하는 것처럼 2 0 절에 보면요. 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오미라는 뜻은 그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히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우리 나오미하고서 밑에 일써 있고 밑에 보면 히락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뭐라 부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그 밑에 각주에 마라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괴로움. 나는 쓴자다라는 쓴자. 말라라는 것은 쓴자고요. 나오미는 행복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베들레헴 와 나오. 왜냐하면 너무 좁, 뻔한 곳이잖아요. 서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어 갔다가 야저십 년이 지났는데 나오미가 왔대 돌아왔대 막 와서 이렇게 어 반가워하는데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 그렇게 내 이름처럼 그런 지 아니라 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잃고 잃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어, 풍족하게 내가 가득 갖고 풍족하게 내가 모든 걸 갖고 더 채우려고 나갔는데 나는 텅 빈자로 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 자신이 빈손이 되었음을 말하라는 표현으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빈손이요 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배우 속에 간섭과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냐 빈손부터 시작해요 빈손부터 여러분 빈손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올바른 시작인데요 십자가를 붙잡게 하는 아무것도 없는 손이 빈손이에요 예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예, 하고 싶은데 놓친 거죠 여러분 빈손은 그 우리 안에 아, 내가 좀 가난해 돈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나, 나의 인생으로 말미암마 내가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박살낸 거예요 십자가를 진짜 붙잡을 수 있게 한게 빈손이에요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뭐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서영주 성돈이 얼마나 참 남편 잘 만나셔서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이렇게 행복자로 보이죠 근데 나오미가 아니에요 저기도 말하였어요 그그 오셔가지고 그냥 그 빛을 머리를 휘날리면서 죽고 싶다 그 하위를 달리면서 그 특별히 그 57번이 고가도로 켜놓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또 그런 상상하시면 안 돼요. 거기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고가 57번 쭉 여기서 그냥 이대로 잠깐 핸들을 그냥 손만 놓으면 그대로 밑, 고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운전하고 말아라고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빈손 만드는 거죠. 십자가를 장만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빈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배우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하,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20절에 보면 나를 말하라 부르라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합으로 갔더니 아, 그 모합이 먹고 살기가 그래 그뭐 거기가 돈 재산 다 이렇게 만들었어 뭐 거기가 땅이 안 좋아 이런 설명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전능자 전능자 하나님이 앞뒤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전능자가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를 이렇게 박살내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어디다가 얼굴도 못 내밀 아니면 나를 정말 이 쓰디쓴 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1절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를 빈손이 되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게 했다 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때렸대요 여호와께서 나를 채찍으로 나를 막대기로 내리쳤대요 이게 징벌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어떻게 했대요 괴롭혔대요. 나를 괴롭게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어찌 나오이라 부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그냥 확 뒤집어놨고 내 인생을 이렇게 휘저어놨다. 이제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즐거움 없다. <웃음> 막 웃다가도 막. 웃고 막 즐겁고 막 행복하고 깔깔깔거리고 웃는데 한쪽이 먹먹한 게 있죠 누구를 생각하면 하, 항상 막, 막 갑자기 막 하다가 번뜻 지나가는 엄마 생각하면 먹먹해지고 누구를 생각하면 갑자기 가슴이 막그 먹다가 고구마에 얹힌 것처럼 즐겁지가 웃는데 속은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없나요 인생을 조금 더 쓰디쓰게. <웃음> 그러니까 어, 지금 지금이 나오미의 심정이 거예요. 나는 즐거워도 즐겁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나를 나를 행복한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를 나를 부르지 마라. 나는 그런 자 아니다. 그 심령을 토로하는 거죠. 음. 그런데 보세요. 이런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나는 힘들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지금 빈손이 됐죠. 빈손이 됐잖아요. 진짜 빈손이 됐잖아요. 빈손이 되게 한 전능자. 나오미는 하나,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고 라 말하는데 그 괴롭히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배우해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지를 보세요. 자. 1장 15절을 보세요 1장 15절 15, 16절 자, 이거 조금만 하고서 잠깐 쉴 테니까 졸지 마시고 15, 16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에 루시 말론의 아내고요. 오르바가 기련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루시 첫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여러분 이 그 루스는요 어, 여기 뭐 동서 오르바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여인이에요 루스는 출신이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모압 지방에 가서 말년이 결혼한 여인이 지금 루시잖아요 어, 자이그이 모압에 대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과 상관없다 그리고 이 모압 게 암몬과 모압은 암몬과 모압의 조상, 암몬과 모압이 어디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롯에서 나오잖아요. 그이 암몬과 모압이 그 롯의 자손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이 그 계속 그 어, 하나님의 줄 애굽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어, 그 언약의 백성을 굉장히 방해하고 괴롭히고 함으로 인하여서 신명기 23장에 가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가보세요 23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압은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가입시키지 말아라. 얘기했죠. 어, 이 여인이 이, 그 모압 여인이에요. 누가? 어, 루시. 이 이방 여인이었던 그, 어, 그 루, 루스는요 생각해 보세요 어, 이게 지금 언약과 지금 굉장히 연결돼 있잖아요 그 언약을 떠나는 것 이게 안식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언약을 떠난 이유는 어, 정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기 싫어서 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손해보기 싫어서 그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 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룻기 1장 그에서 그 오르반은 그냥 가지만 룻이 하는 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룻의 놀라운 그 소망이고 그리고 그 안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그 루산에 있는 믿음이죠 이 성경 주석자들은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설명해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메스포타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언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디를 메소포타멜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해 하란 땅에 있을 때도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 가라 누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떠난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루슨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언약안에 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룻을 이 언약안으로 드리는 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베풀어질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암몬이고 모압이다 나는 정말 모압이야 나는 정말 구원받을 가치가 하나도 없어. 눈꽃만 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어. 내가 모압이야라고 하는 우리에 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누세게 베풀었던 은혜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못 들어온다 하라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면 어떻게 들어와지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말 자격이 없죠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갖추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자격 없는 자를 다 들여버리시는 거예요. 어디에 히브리서에 보면 예루살렘 하늘의 총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룻은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으로서 신약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몬과 모압처럼 구원에 나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루처럼 나는 언약의 자녀이기 원합니다. 나는 내이 모습에 대하여 나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그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라는 루트 같은 이런 존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에게 베풀어진 것만이 아니라 신약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지금 소개하는 거. 이게 대단하다. 어떻게 루은 이렇게 대단할까 저와 여러분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나 부끄럽지 않아요? 이러고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 안에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다는 거. 하나님의 그너 안돼 그래도 아니에요 나는 너너 너 오지 마 그냥 아니에요 난 갈래요. <웃음> 하나님 좀 저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그 소원이 하나님이 루스에게 준그 소원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은혜고 감사해요 모합여인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모합여인을 루스를 사용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끌어주신 것은 신약교회인 우리의 구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49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루시되 은혜의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것이 그 이방에게 주는 약속이고, 에, 그리고 이이 약속의 성취와 실현은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 루트과 같은 그 상속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받는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하느냐? 루시라든지 이방이라든지 신약의 모든 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못 들어와 너는 모압이잖아라고 했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그이모압과 같은 이런 저주받고 영원히 버려져야 할 그것에 대하여 그 영원한 죄의 대가를 치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로 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룻이 되고 신약의 구원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룻과 같은 그런 소망을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룻이 했던 고백을 우리도 이 고백을 고스란히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뭐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런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배우섭리가 하나가 또 하나 나타나는 게 22절을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22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배우섭리는 결국은 이 이방여인 룻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룻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의 배우 섬니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보세요. 1장, 눅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느 때에 돌아왔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죠. 여러분, 그 여기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언제냐? 베들레헴 요이 가나안 지경에서요 때가 언제냐면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을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 그러죠. 출모압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입입 베들레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하나님은 초점에 둬서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나오미의 회복은 고엘 구속자 결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이지 그죠? 결국은 이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빈손을 만든 것이 전능자의 괴롭힘이었지만 섭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갖게 하는 그 안에 두게 하는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2장 23절에 가보면요 룻기 2장 23절에 가보면 보세요 이에 예,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 보리 추수는 유월절 때라고 했죠.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보리 추수는 유월절인데요. 밀 추수가 마치는 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어, 이스라엘 절기 중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칠칠절이라는 거예요. 칠칠 칠칠에 49그 다음 날이 뭐죠? 그래요. 오순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6월절과 오순절이 뜻하고 있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것이고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을 나타내는 아까 그 아직 그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라 설명이 오순절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배우섭리가 놀랍지 않아요? 이방여인 모압 룻을 준비해서 언약 안으로 이건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점죠 그리고 남편도 없죠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방년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가냐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간다고 쳐. 스은 하나님이 배우에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그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나는 믿고 싶지 않은데 왜 믿어지는 거야 나는 왜 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를 소망하지 하나님의 배후에서 하시는 주권적 섭리예요 그리고 이것을 루기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유월절때베들레헴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수확을 거두면서 보아스와 연합이 되는 장면이 오순절이라고요 맥주절, 밀, 추수, 거들 얻을 때 이런 장면들이 일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장까지 하려면 오늘 하루에 못 하겠죠. 2장까지는 2장까지 2장이 참 2장까지 하라 하지 말라. 잠깐 잠깐 1, 1분만 쉬고 2장 할게요. 준비했으니까 그 저희 한 1, 2분만 쉽시다. 그리고 2장 하겠어. 하지 마요. 예, 예, 그래 1, 2, 1 2분만 쉬었다가 이장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에 3, 4장 끝낼 수가 있으니까. 그이 장은요, 일 장이 안식으로 떠나는 그 안식을 떠나는 음, 것이 일 장이라면 이 장은 아까 뭐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언약 바깥으로 나간 음, 자가 어떻게 그 언약 안으로 어, 이렇게 언약 안으로의 회개, 언약 안으로의 돌아옴. 장면이 이루어지는 게 룻기 2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읽고서 룻기를 1장을 읽고 2장을 읽으면 아, 이렇게 회복이 벌어지는 거구나. 그 회복이 이게 안식과 관련해서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룻기 2장 1절을 보시면 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벌써 그이 안식에서 떠난 언약 바깥으로 나간 자들의 고엘 그 구속 속량이 벌어지는 일에 이장딱 들었으니까 누구를 소개해요? 보아스를 소개하죠. 고엘로서 소개되는 게 가까운 친족이고 그리고 유력한 자라 그 가장 굉장히 그고엘을할수 있는 그런 가주그 뭐죠? 해줄 수 있는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제 문제는 이 보아스가 이제 그 과연 이 고해를 하려고 하는 자격이 자격에 있어서 자원하는가 그리고 그럴 만한 그뭐 재산적 그런 힘이 있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의 뜻도 참. 그 재밌잖아요. 그 안에 그 힘이 있다, 강력하다, 어, 뭐 그죠? 그그 그 안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고, 루시라는 뜻 자체는 그 친구, 뭐 또는 동료,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벌써 이제 그이장1 절에 들어서서 돌아오는 문제에 있어서 아이 보아스를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고엘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금 보아스를 소개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이장 8절에 보면 이제 그 계속 이장1그 2절부터 7절에 걸쳐서 어이 보아스가 아, 그 재산이 있구나 어그 이렇게 돈이 있구나 어, 이렇게 고엘의 자격으로서 능력이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8절 보세요.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밭이라는 단어가 우리 창세계에서 배웠던 사대입니다. 사대 그러니까 밭으로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결국 이 밭이 뜻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땅 언약이 있는 장소 요걸 말하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데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 보아스가 어, 지금 이 루세게 여기 다른 밭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사대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그러니까 자기 밭이죠. 어, 여기 내 밭에 있으라. 내가 기업물을 자로 어, 이렇게 자신의 그 언약 안으로 지금 이렇게 드리고 초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장 20절이에요. 이장 20절에 가보면 아,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와로부터 호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하니라. 어... 여기 보면 음, 기업 물을 자 라는 뜻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업을 이을 자, 가문을 이을 자, 구원자, 송량자라는 뜻이랬죠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그가는 이그가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여우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가 나오죠 여러분 이 그가는 보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주석가들의 말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그 그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 소개하면서 이 일을 지금 누가 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자. 자 조금 전에 룻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했어? 나 말하라고 불러. 나오미 아니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고, 나를 징벌했고, 나를 텅빈자로 돌아오게 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업물을자 보아스가 소개되면서 룻이 와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어느 밭에 갔는데 그 밭에 가서 했더니 내가 누구냐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아무개 나옴이 뭐 어머니이고 이렇게 엘리멜렉이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글쎄 그 제가 있는 곳에서 한 에바 굉장히 적지 않은 며칠 한 적어도 5 일치의 식량의 보리를 남겨놓고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뭔데 어 어머니 뭐 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죠 룻은 그런데 보아스라 나옴이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바로 이기엄물을자로서 나오미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 안에서 고백, 고백되어지는 건 뭐냐 20절에서 보면 어, 보아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내가 원한다 기엄물을자로서 그가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비로소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룻이 따라 나왔죠. 그리고 이 룻이 마침내 간 곳이 우연처럼 우연이라고 설명하는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었죠. 그 보스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때마침 보아스가 다른 데 갔다가 룻이 그 보리 추수하는 그그 그, 그거 주수로 갔을 이삭줍기 할때 보아스가 마침 그 여행길에 돌아와서 그 밭에 딱 나타나요. 이건 이건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강력한 네, 섭리죠. 어, 그,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절에서 어, 나오미가 음, 그가 우리와 가까우니 기업물을짜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나오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 보아스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아스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혜와 자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닫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맞닿고 이어가는 그기업물을짜 진정한 구원자 고해를 지금 나오미는 보고 고백 이 룻기 2장 20절은요 정말 그냥 읽으면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뒤에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연결이 되죠 지금 나오미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죽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살아있는 자에게 죽은 자에게 살아있는 자 사실은 죽은 자는 엘리멜렉과 말륜과 기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 지금 나오미 살아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으나 아 어, 사실은 있으나 없는 자죠. 왜냐하면 언약을 다 이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끝난 거예요. 어, 엘리멜렉이 남겨놓은 베들레헴에 남겨놓은 땅도 이제 두 과부가 죽고 나면 이것도 없어질 땅이에요. 어, 그래서 살아 있으나 없는 자 같은 있으나 없는 자 같은 그런데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자 이게 뭐예요? 기업무를자를 잊게 했다는 거예요. 기업무를자가 어? 기업무를자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했고 루시 보리이삭주로 갔을 때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가까운 친족 보아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비로소 비로소 왜냐하면 루시 따라올 때만 해도 나오미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막 나와서 얘기하니까 아, 부르지 말라고 나텅 비게 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장에 들어서서 보아스와 딱 2장 1절부터 보아스가 딱 등장하면서 기업무를 자로 소개되면서 나오미가 보는 것은 보아스를 보는 게 아니라 보아스 뒷면에 보아스를 통하여 이내와 자비와 손길을 멈추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이게 죽은 자와 살아있으나 없는 자가 이게 나오미 자신의 인생 아니었나요?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고 물론 재산도 잃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했다라는 쓴 인생이 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그리고 벗어날 아무럴 것도 없는 그런 인생 이게 나오미의 인생이었잖아요. 네. 이런 인생 속에 어떻게 회복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 먼저 한번 그 나중에 고백이지만 눕기 사장을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눕기 사장 십사절 가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회복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룻기 4장 14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어, 회복이라는 그 단어는요 국어사전에 보면 음, 어,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어, 본래 상태를 되찾는 것 그게 회복의 의미예요 네. 국어사전의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오늘 이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회복을 회복에 대한 정의, 회복에 대한 용어. 여러분 그 똑같은 용어인데 세상이 쓰고 있는 용어를 기독교가 같은 의미로 써서는 안 돼요. 회복은 세상에서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어 그리고 본래 상태를 되찾는 것이라는 국어사전적 데피니션이에요. 개념 정리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그걸까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되찾는 거면 회복 그러면 원래 상태 그래 베들레으로 일단 돌아왔어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살아나거나 말륨과 기론이 뭐 다시 그럼 그게 회복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와 룻과 결혼해서 아이 하나를 얻었어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으면서 여기가 생명의 회복자고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뭐냐는 거죠 이게 룻기를 여러분이 보면서 회복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안식에서 떠나서 안식으로 돌아오고 안식을 찾고 안식에 거하는 모습에서 회복에 대한 개념을 아 그래 떠났다가 돌아왔으니까 그 고스란히 없었던 거 다시 다 되찾고 어, 그런 거네 그러면 그게 회복이야? 그렇게 룻기가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겠죠 어? 회복은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요 좋은 그때 잃어버리기 전 좋은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그때로 갔을 때요 좋은 그때로 갔을 때 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못 알아듣죠 네. <웃음> 과거를 텅 비었으니까 과거를 채워주면 회복이 아니라 과거가 치유되는 거예요 구원을 잘못된 이단은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가르쳐요 구원은 에덴 동산이 회복.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왜요? 에덴 동산으로 가면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맞닥뜨려요. 그러면 회복은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갔을 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망령되고 거짓되고 불순종의 행위를 안 하는 거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두려운 가운데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 깊은 마음에 잡아라요 기쁨의 뜻으로 저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일에 그 주권을 올려드리며 그게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기쁜 것이다로 돌아와 있는 것 그게 회복이라고요 다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선과 악의 자리로 결정하는 자리로 우리를 갖다 놨을 때 그게 회복이라면 우리는 회복된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구원받았다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죄안 짓는다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죄가 사실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으나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죄 자체를 단호히 거부하는 자리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다만 죄 책임과 죄에 대한 결과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동기 자체를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지 예?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우리는 천번 그러면 천한 번째 또 죄질자가 우리라고요 응?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소망을 두고 우리 자신에게서 근거를 절대 두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루키의 결론이에요 자 회복의 핵심에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핵심에는 이거 맞추면 진짜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회복의 핵심에는 누가 있다? 예, 막막 그, 예, 막 하세요 그냥 네, 그래서 사사기에 에, 사사기 마지막 21장 마지막 25절에도 그렇고 누가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사사 시대에라면서 진정한 왕이 쓰는 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 회복. 그래서 회복의 핵심에는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진정한 왕. 사사 시대는 왕이 없음으로 자기가 오른데,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데, 그러니까 자기가 다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상태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그게 복임이었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지금 룻기에서 오시는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통하여 오실 이세 아들로 오실 다윗 다윗이 왜 왕으로 자꾸 소개되냐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사무엘, 사, 그 사울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그 죄의 질, 죄의 성격적으로 보면 더 어, 저질이에요. 뭐 하늘에서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다윗도 뭐 인정할 거예요. 자기가 뭐 그렇게 했으면서 가늠에다가 뭐그뭐 했잖아요. 뭐어게해요 뭐 사실인데 그런데 더 이렇게 저급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악한 모습이었는데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며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가 다윗이 왕이었지만 늘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세우는 싸움이 아니라 늘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늘 모시고 섬기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기의 결론에 가서 왜 다윗의 초점으로 왕으로 소개하면서 룻기를 진짜 회복의 책으로 마무리를 질까 어, 여기에는 내가 내 인생에 왕으로 가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있으면서 겸손을 떨고 내가 왕으로 있으면서 저주에 안 짓겠다고 하고 내가 왕으로 있으면서 이거 안 하고 그거는 요 회복이 된게 아니에요 회복된 거 아니라니까요 언제구나 상황이 바뀌어서 흉년이 찾아들면 언제나 풍족함을 지키려고 언약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루기 4장 결론입니다 21절 22절 보세요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 함께요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대적자였고요 하나님의 대적자 할때 그게 이제 히브리 단어로 사탄이에요 대적자라는 뜻이 언약을 사실은 떠나왔던 자이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안식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주신 이가 누구예요 누구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받았어요 잊지 마세요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 안에 루세 구원 또 이방의 구원 신학교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압과 같죠 암몬과 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자격도 못되고요 그런 조건도 못 갖췄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런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총에 못 들어갈 자가 없어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나라의 뿔라의 땅에 딱 도착했을 때혹 묻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혹여라도 물으면 저는 에덴 개혁장로교회 출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웃음>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나는 모압이고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영원히 천천지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선고받은 자이지만 나는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 귀가 뚫렸습니다 문을 대고 뚫었습니다 영원한 신분을 내가 거기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고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언약의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 보아스가 정말 그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입니다 예, 겉으로 보면 나오미를 통한 어떤 회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보아스와 오벳을 다 같이 기업물을 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보아스만이 아니에요 오벳 나중에 이제 3장에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오벳이 섬기는 자라는 뜻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해요 그리고 어, 우리에게도 우리의 해답 우리의 진정한 회복자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에, 그,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나오미와 같은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문제 해결이 우리가 가진 이 상황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만이 문제 해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궁극적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전능자가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는 우리 안에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 다잇왕을 나오미에게 세웠듯이 그리고 그 다잇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로 세워졌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텅 비어있는 것 같은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자이시고요 나의 인생은 여러분 나의 인생은 회복되었나요? 네, 맞히죠. 이게 회복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이제 계속 하려고 했는데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부유하시는 에덴계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같이 그 풍족함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의 이 거짓된 인생 속에 참 뜻밖의 우연을 가장한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이 언약이 회복된 자로서의 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주여 남겨이이 시간 정말 엘리에셀처럼 또 회복받은 나오미의 인생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구원의 자녀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